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레벨업의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어. 자, 이제, 아케이지의 계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캐릭터까지 만들고, 아, 캐릭터 만들기 전에, 이제, 뭐야, 전화번호 이제 본인 인증하라고 해요. 그, 계정 본인 인증하라고. 그 본인 인증을 하면은, 아키라이프 3일짜리를 공짜로 줘요. 쿠폰함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3일 동안은 아키라이프를 공짜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벤트 탭에 어 늘푸른 패피 출석 선물 이거를 받으시면은 아, 잠깐만요. 이거는 바로 받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그 아케이지를 검색해서 여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와야 이 루트로 들어와야 요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받아 받으시면은 이 모험가의 나, 날개 달린 비약 하나는 하루에 하나씩 꼭 짜로 주고 그리고 그리고 시간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요건 랜덤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라서 요걸 받아서 이 노동력까지. 채우는 걸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퀘스트를 나중에 깨다 보면은 이제 그 노동력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서 처음에 이걸 먹고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노동력이 안 차고 접속 시간에 이제 따라서 차는 거라서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벤트 탭에 보면은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본인 확인 그거에서 아키라이프 3을 받은 거. 여기 있고, 그리고 아래는 에 이제 이메일이랑 sns, sms, 수신동의 이거 하면은, 요거, 패슬, 요거, 전투 소환수 요걸 30일짜리 줘요. 근데 얘가 처음에 받을 때부터 레벨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얘한테 쩔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초반에. <웃음> 받으면 좋은데, 뭐 굳이 안 받아도, 뭐 때려놓으면 되니까, 이게 막, 그니까, 진행하는 루트에 사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몇 마리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어 초보자분들은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간, 저, 저 팻으로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이세 번째에 있는, 요, 시작. 그리고 복귀 찬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규 유저 혹은 복귀 유저들한테 아이템을 이제 주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받아요. 선물 받기. 어.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를 이렇게 자기 이제 캐릭터, 캐릭터로 이렇게 해놓고 설정하고 그리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사용하면 받게 우편함으로 날아오거든요. 게임, 이제, 우편함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쓸수 있고요. 아키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여기서 사용하기를 눌러야 돼요. 바로 적용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캐릭터 생성에서 만드시면 되고, 캐릭터 생성할 때, 어차피 직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하잖아요. 직업이. 근데 그게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직업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키라이프는, 아, 아키라이프, 아키에이지는, 그, 자기 의 직업을 나중에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아, 아키아이프가 아기, 아니고, 아키이죠.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줘야 될게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게임 정보. 게임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지도의 퀘스트 정보 표시 거리 이게 있어요. 요거를 무한대까지 땡겨요. 그러면은 맵 멀, 원래는 메그 그러니까 캐릭터 근처에 있는 데만 캐스트가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은 아주 멀리까지 캐스트 표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좀더 유용해요. 이 초록색 캐스트는 이제 다른 게임에서는 메인 캐스트 있죠. 메인 캐스트에 해당하는 게이 초록 색깔 느낌표로 떠요. 그리고 노란색은 서브 캐스트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라색은 1일 캐스트. 그니까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퀘스트인데 레벨업을 할 때는 이 초록색 퀘스트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노란색 퀘스트 이런 거다 무시하고 초록색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 퀘스트가 경치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또 그리고 뭐좀 이제 완료하는데 좀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초록색 퀘스트를 쭉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메인 퀘스트의 장점이 그, 뭐, 몬스터를 잡아와라, 뭐, 요런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까지 이동해서 NPC와 대화하기. 그게 전부라서, 이동만 빨리빨리 하면은 레벨업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렙 때까지 퀘스트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만렙 이후에도 이제 계승자 레벨이라는 게또 있는데, 그때까지 쭉 이어지니까, 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이 종족 퀘스트만 따라해도, 따라가도, 어, 만렙을 찍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요, 요, 장비, 이제 뭐, 보상으로 받는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어, 물론, 자기가 나중에 어떤 거를 할지를 미리 정해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이걸 나중에 또 구할 수 있거든요. 고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서고 장비, 이런, 서고 장비나 뭐, 다른 장비로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거에 뭐, 또 뭐, 어떤 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할수 있어요. 저거 나중에 상, 그러니까 상인이 그상팔 거든요 저걸. 그래 가지고 예, 네, 상인이 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딱 처음에 마을에 왔을 때 여기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은 우편함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받았던 쿠폰 있잖아요. 쿠폰 아이템. 거기서 여기서 수락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수령 수락이 아니라 수령. 수령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갑시다. 아까 받은 아이템 보시면은, 음, 요거, 모험가의 날개 달린 비약 있죠. 요건 바로 써요. 바로 먹어줘요. 이건 다 시간 동안 접속을 해야 노동력을 풀로 찰수 있는 거라. 그리고, 아까 그 무슨 복귀자 이벤트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레벨 50이 돼야 열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열어요. 그리고, 여기 열정의 도약이라는 아이템도 캐릭터 생성함에 있어요. 어, 요거는 이제 레벨 10 단위마다 열수 있거든요. 10되면 또2 0짜리또 주고 또 주고 그래요. 3 0짜리 주고 1 0짜리 주고 이런식으로 여기 아, 안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열어서 활용 하시면니다 오른쪽에 여기 퀘스트 목록창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로 어디로 가라는 건지 표시가 나와요. 그 위치, 거리, 이런 게. 이게 나오죠. 앞쪽. 940m, 전방. 예. 네. 요렇게, 그니까 요걸 따라가시면 돼요. 어, 이쪽으로 그럼 쭉 가서 900m만 뛰어가면 되네? 그럼 쭉, 이리로 뛰어가면 돼요, 그냥. 하. 그 미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초록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저기까지 가야 돼. 아. 몇 랩입니까? 어, 이제 10랩 됐어요. 10랩. 자, 1렙 되면은, 요, 아까 열정의 도약 요걸 깔 수가 있어요. 짜잔! 이러면 탈게 나오죠. <웃음> 드디어 탈 것이다. 이 지급 아이템 중에 보시면은, 요, 빠른 성장의 돌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무려, 무려 경험치 만씩 올려줘요. 사용하면. 바로 써요. 그리고,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를 누르는 채로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이, 연속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쓰면은 레벨이 13까지 그냥 쭉쭉 올랐죠 그죠 13까지 그냥 순수, 순식간에 올랐죠 그리고 루루 상점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루루 상점이 여기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게임에서 흔히 캐시 샵 캐시 샵을 아케이지에서는 루루 상점이라고 해요 요 루루 상점에 들어가면 어 물론 뭐 캐시로 살수 있는 이제 아이템들도 있는데 공짜로 살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벤트 여기 들어가면은 공짜가 있어요 공짜 공짜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레벨 10대에 이제 열수 있는 상자. 요게 이제, 어, 초보분들 성장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경험치 돌, 혹은 이제 뭐 노동력을 채워주는 아이템, 이런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세 개를 다 사요. 1 0레벨열수 있는 거랑 3 0레벨열수 있는 거, 5 0레벨열수 있는 거. 이렇게세 개를 다 사나요, 우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복귀자분들만 열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 신규 유저잖아요? 그래서, 저 필요 없고, 매일매일에 콩닥콩닥 요거 20골드에 살 수도 있는 거 있는데 요것도 맨날 사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골드가 없으니까 못 사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인벤토리로 안 들어와요. 어, 편의기 등에 보면은 물품 수신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꺼내야 돼요. 캐시 아이템은 무조건 다 여기 물품 수신함으로, 물품 수신함으로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50레벨짜리 아직, 아직 받을 필요가 없고. 신레벨거 우선 받아서 열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또 성장이 돌 20개 얻었죠? 요것도 사, 사용해주세요. 천사의 날개 달린 비약 요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접속 시간마다 이제 노동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차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바로 써주세요. 여기 처음 지역 있잖아요. 여기 무지개 벌판에 있는 이제 종족 퀘스트는 끝났어요.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지역은 M 눌러서 맵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제 맵 전체가 나와요. 아마 초보분들 막히는 데가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힐 실 거예요. 여기서 장비를 원래 안 올리면은 얘네를 못 죽여요. 근데 증오는 잡을 수 있다. <웃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캐스트를 깨면 원래 다음 지역까지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지역까지 뛰어가는 데가 노래의 땅이에요. 그 너무 머니까 아마 이거 운영자분이 이동서 요거를 퀘스트 보상으로 이제 넣어줬나봐요. 그래서 요거 있으면 바로 날아가요. 오른쪽 하단에 매일매일이라는 걸 보면 은 여기서 아키패스라는 걸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키패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일반형. 이게 60단계까지나 있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걸로 우선 1골드 넣어서 시작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임무를 다 개방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깨면은 이제 요 레벨이, 겨,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이 오르고, 레벨이 오르면 요그 레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1레벨이니까 1레벨 거 받고, 그리고 푸른 소금상에는 어차피 안할 건데, 어, 여기 임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임무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루에 여섯 번까지 할수 있어요. 아, 여기서 장비를 조금만 올립시다. 무기만. 이만 이것만. 왜냐하면은, 어, 장비가 너무 낮으면은, 몬스를못 잡아요.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어워서 다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요, 아까 캐스트 보상으로 받은 도약의 강화제 1단계를 이렇게 넣으면은, 뭐야. 넣어서 합성을 하면 장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등급에 달성되면 도약의 각성 문서 요거 있잖아요. 주문서 요걸로 어 이제 각성을 시키면 다음 티어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티어로 올려서 또 올리고 그리고 다음 티어에 됐을 때는 1단계에 이제 이건 안 들어가요. 이제 강화제가 2단계가 필요해요. 2단계 짜리가. 근데 아직 2단계 짜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계속 올리고 여기 이게 이 새싹, 새싹 표시 있는 퀘스트도 같이 깨야 돼요. 이게 어 메인 퀘스트 라인이랑 겹쳐지거든요. 이동 경로랑 겹쳐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같이 깨면은 경험치를 더 많이 획득해서 어, 레벨 올리기가 더 수월해요. 주로 이제 퀘스트 라인이 어, 뭐 NPC하고 대화하기 거의 그게 대부분이고요. 어, 저 퀘스트는 이제 푸른 소금 상해라고 해서 이 아키에지에 이 있는 이제 생활 컨텐츠들을 소개해주는 퀘스트예요. 저게, 그러니까 어, 생활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거의 메인 퀘스트급으로 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거라. 어,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진행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노동력만 있으면 다할수 있거든요. 이 템창이 부족하면은, 퀘스트 아이템들이 이렇게 우편함으로 날아가요. 인벤토리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뭐야, 요 가방 확장을 적절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퀘스트 완료를 하다 보면은 골드를 조금씩 주거든요 돈을 그래서 그거 모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가방 확장을 하시고 황금 평원에 있는 색색 퀘스트를 전부 다 깨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밀짚모자허수아비라고 텃밭을 도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 집터에다가 자기만의 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요게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밭에다가 뭐 작물 같은 거 심고 뭐 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도 즐길 수 있고요. 텍사 캐스트를 굳이 안 깨도 뭐 요즘에는 아까 전처럼 그 경험치 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굳이 깨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뭐야 푸른 소금 상의퀘스트 깨다 깨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달구지를 만들라고요. 네, 달구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 달구지를 만들때 그 고출력 동력기관이라는 걸 주거든요. 하나를 줘요. 보상으로. 그래서 그걸로 달구지를 만드세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초보자분들 그 달구지 어차피 있어봤자 사구진인가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무역해도 효율이 잘안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그거 달구지를 안 만들고 그 받은 고출력 능력 기간을 팔아버려요. 어. 네. 이거 하나에 800골드예요. 어. 아, 800골드 한단 말이에요. 어, 700골드, 800골드예요. 근데 초보 때저 700골드, 800골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빼돌릴 수가 있어요. 페이스 아이템을 그렇게 빼돌릴 수가 있어요. <웃음> 네. 그 마지막에 주거든요. 그거 차이가 조금 있죠. 어차피, 이제, 초반에는 700골드, 800골드가 굉장히 가치가 큰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뭐 아이템, 아이템도 좀뭐 성장해서 레이드도 참여하고 하면은, 700골드, 800골드는 솔직히 말하면 큰, 그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달구지를 만드는 거죠. 다시 좀 여력이 생겼을 때. 예. 그 전에는 아직 초보니까 이게 뭐야 골드가 많이 부족하니까 저걸로 팔아서 우선 장비를 올릴 때 써먹고 어. <웃음> 예. 아니면 저걸로 뭐 전차 같은 걸 만들어요. <웃음> 예. 그래도 돼요. 전차를 만들어도 돼. 전차만 있으면은 레이더 차,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인 모래톱에서 이제 첫 번째 마을에서 전부 다 완료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중앙 부근인데까지 여기가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보면은 인간 대포라는 게 있어요. 이 인간 대포에 들어가서 인간 대포 발사를 하면 중앙까지 날아가요. 그냥. <웃음>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가 퀘스트로 그, 뭐야, 무, 문의 낡은 공구상자 이걸 만들라 그래요. 이거 낡은 공구상자. 근데 이게 철죽에 100개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철죽에 100개는 달라 그래요. 근데 이거 철죽에 보시면은, 철죽에 100개 하면 48골드에요. 48골드가 당연히 없지, 우린. 48골드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애가 또 캐스트를 줘요. 네, 그게, 이제, 어, 자파상인한테 청소도구 10개로 구매해서 갖춰다 주면 철줄에 100개를 줘요. 그래서 이걸, 이걸 깨면 돼요. 좀더 싸게 먹게. 여기 청소도구 있죠? 이1 0개를 사서 10골드에 갖다가 주면 요 여기 이렇게 주민에 관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노동력을 추가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10분 동안 누워있어, 잠, 잠자면? 네, 그래서, 요거를 하라오 그러는데 요거를 어, 10분 동안 지나고 노동력 채우고 가도 돼요. 그런데 네, 대신에 요거를 이제 한번 누워서 잘 때마다 델피나드의 별이 들어가요. 농업용 달구지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주화전용의 이제 델피나드의 별.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100개. 100개가 되지. 100개가 될 거야. 어, 100개 넘게. 요거를 사서, 이제, 도면을 수령을 하면은, 이제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건데, 근 이렇게 중앙에 있는 저 돌멩이의 상호작용하면은, 여기 꼭대기로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산, 옥상에서, 아까 받은 나무 이거 있잖아요? 요, 요, 요거를 여기다가 심어요. 그러면 이게 겁나 이렇게 탁, 탁, 자라가지고, 번개가 자라. 그러면은 요걸 해서 벼락나무를 얻고, 여기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음. 낙사해서 죽고 죽으니까 고죽 이런 차량같은거 있죠 탑승하는거 요런걸 소환해서 뛰어내려요. 그럼 신기하게도 얘는 낙땜을 안 받아요. <웃음> 어. 어? 신기하게도 얘는 낙땜을 안 받아요. 높은데 떨어져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출력, 동력 기관을 이렇게 줘요. 이제 달구지를 만들라고. 네, 달구지, 만들 소형 달구지를 만들라고.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안 만들고 나중에 어차피 만들어도 되니까. 지금 당장은 달구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경매장에 갖다 파는 거죠. 제일 비싼 거는 별빛 아큐음 결정이에요. 이게 제일 비싸. 무조건 이걸로만 받으세요. 별빛 아큐음 결정. 네. 별빛 아큐음 결정이 제일 비싸니까 저것만 받으시고. <웃음> 다른 거 받지 마세요. 이게 뭐야, 50레벨부터는 1렙마다 보상상자가 계속 줘요. 네. 그래서. 이 때부터는 레벨업 하기가 쉬워요. 이 까면은 계속 이 빠른 성장에도 계속 까니까. 구석이 짱 박혀가지고 이걸로 계속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 돼요. 뭐, 고대 장비를 쓰시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주는 고대 장비들 있잖아요. 이렇게 까는 거. 레벨업 보상으로. 요거를 받아서 랜덤한 옵션에 이제 장비가 나오는데, 그것 중에 자기 이제 직업군의 유효, 유효한 이제 장비가 나올 때까지 돌려서 끼던가,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상인 이런 애는 있어요. 어, 얘들이 팔아요. 어, 어딨어? 어, 기다리는 자. 처음에 우리 그, 종족회 처음 시작했을 때 받았던 보상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저렴하게 파니까 요걸 사서 여기 자파상이 판매하는 도약의 강아지 요걸 활용해서 다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티어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도약에 주면서 3 단계짜리로 이제 강화를 하면은 이제 코드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 사냥했었던그 빛나는 애 사냥했던 애 있잖아요. 개를 사냥하면은 또 이 고대 장비를 랜덤하게 이제 주는 아이템을 이제 떨궈요, 걔네가.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까도 되고. <웃음> 방법은 여러 개. 그리고 도약의 주문서 3단계는 이제 만들어야 돼요. <웃음> 이거 만들어야 돼. 옛날에 이거 이벤트, 여기 루루 상점에서 이벤트에서 여기서 받았었거든요? 살수 있었어, 공짜로. 근데 이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파상인이 안 파니까, 어, 막못 올린다고 하시는 것도 인데 여기 그 용사의 제작대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석상이 있는데 가시면은, 여기 용사 제작대 있어. 여기서요, 만드시면.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돼요. 이제 여기서, 자, 만넥까지의 고된 여정이 끝났어요. 어, 닉네임처럼 만넥까지 달렸어요. <웃음>